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를 신형 전기차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리튬 관련주인 파워넷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4%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캄렐리 주마비 이미 중국 매출 2조이고, 키트루다와 경쟁에서 자신있다는 이 소식으로 찌라시에 올라왔고 오늘 고가 4%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스마트 보청기 제조 스타트업인 올리브 유니온이 미국에서 최대 1억 달러, 약 1,3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2024년 일본 증시 상장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블루콤은 올리브 유니온의 보청기와 유사한 소리 증폭기를 ODM 진행했고, 이 점이 연관되면서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 7%입니다. 스위프트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어패를 활용한 무역금융과 증권결제 파일럿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파일럿은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는 무역금융과 증권결제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의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찌라시로 등장하는 한네트가 오늘도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고가는 1.7%입니다. 최근 2월 21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경쟁의 디지털화에 따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디지털화폐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디지털화폐 관련주는 한네트 외로도 KCT, KCS, 그리고 로지시스도 대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최근 있었던 뉴스와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정리에 참고하세요.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기술 도입에 위기감을 느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구글과 애플의 협업 이력이 있는 미디어젠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에는 오레고보마 판권 계약 논의를 앞두고 상승이 나왔었고 오레고 봄마의 임상 3상 기대도 여전하고 2분기 중으로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간 결과가 좋게 나오면 미국 FDA 승인 신청까지 권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세요. 판권 계약 논의 일정은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최근 유료 추천주였고 최대 90% 상승 나왔습니다. 기법상 25,000원까지 간다고 했고 적중. 초가 도달했습니다. 차트상 월봉 역돌초 탓점 복습하세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중국산 원료 의약품 가격이 두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경구용 및 주사형 항생제와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진통제, 해열제 등 공급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LG그룹의 사동기업이자 원료 우약품 관련 주인 보락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는 1.4%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르면 이달부터 국가정보원이 양자암호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으로 최근 양자암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최근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KCS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마감해주었습니다. 6일에는 리서치아름이 챗봇이랑 인공지능 이유를 이끌 올해의 테마로 양자기술을 꼽으면서 유망주로 KCS, 우리넷, 드림시큐 등 3개 종목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양자암호 관련주 강세 속에 아이윈 플러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A에 양자무 보안 핵심부품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14%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아이윈 플러스의 최대주주 아이윈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 3% 나왔네요. 우리금융그룹이 임종용 체제로 바뀌면서 그룹의 오랜 수건이었던 증권사 인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우리금융의 품에 안길 유럽증권사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베스트증권은 최대주주의 보유기간이 올 6월 만료될 예정인 만큼 매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가 중국에서 독자 로봇 사업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주요 제조업체가 중국을 등지고 생산 거점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지만 늘어나는 현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찌라시로 로봇 관련 주 푸른 기술이 올라왔고 오늘 상승은 없었네요. 푸른기술 어제는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기업 A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국내 주요 기업이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신제품 출시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진출이 과속화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25% 큰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달 청장이 국내 전자제품 박람회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웨이센을 방문해서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혁신 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웨이센에 투자한 바가 있는 인포뱅크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인포뱅크 특별한 반응은 없었네요.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 챗봇 프리뷰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저 오픈 AI 서비스는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난 1월 공식 출시됐었고 현재 1,000곳 이상의 조직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웅진과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점과 함께 웅진 고객사 전사자원 관리 솔루션을 애저로 전환하는 등 클라우드 확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웅진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젠셀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아마케에 참석해서 카티의 항종량 효능평가 동물실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으로 바이젠셀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입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는 바이젠셀을 포함해서 앱클론, s t 큐브 에이비온 외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해당 내용 정리 영상도 제가 정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니까 상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미국 암 연구학회 일정 기대로 앱클론 추천했었고 총 24% 수익 나왔습니다. 역돌초와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입니다 프로이처는 새로운 신기술 2차전지 그리퍼 개발 성공을 했고 대기업 요청으로 두곳과 양산 테스트 샘플 공급 협의 중이라는 내용으로 지라시에 올라왔고 오늘 고가 14% 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에 새로운 언어 모델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멀티모달을 핵심 기능으로 탑재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으로 드림시큐리티가 학습기반 다중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한 다목적 멀티모달 단말기를 개발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 상승 나왔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오늘 장초에 뛰었었고 양자암호 관련 이슈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대지방의 기온 상승이 커피 수확량을 줄여서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지만 커피를 생산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 위험의 영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커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찌라시로 등장하는 한국 맥널티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6%입니다. 한국 맥널티는 커피 및 의약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예스티가 신규 매출원 확보를 목전에 두었다고 하네요. 고압수소 언힐링 장비는 HPSP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스티가 SK하이닉스로 장비 공급을 성사시키면 관련 시장에서 제2공급자 시위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예스티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다음입니다. 과기정 통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즈비전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입니다. 국내 제약사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이 중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16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제일약품 고가 14% 나왔네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러시아가 자원 수출을 무기화해서 반격에 나설 경우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러시아가 알루미늄과 팔라듐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 오늘 이런 소식에 조일 알미늄 찌라시로 올라왔고 2%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월 1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